이 영상은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립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깁스를 하고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손목 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선수를 했었는데 포지션이 골키퍼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목과 발목의 인대가 안 좋아졌었고요 그 결과 나이 먹고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는 오토바이를 타지 못할 것 같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안전입니다 원래 제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촬영할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오토바이에 입문하고 싶거나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해보니까 오토바이 안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오토바이 입문 전인 분들에게나 막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좀더 좋은 자료가 될것같고요 경력자이신 분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은 1000번 100번 해도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임 화면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게임 화면이지만 사고 장면을 직접적으로 담아 잔인할 수 있으니 시체... 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이더의 기본 두 번째로는 라이더가 많이 하는 실수들 세 번째로는 라이더의 생존 노하우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이더의 기본은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헬멧 착용 입니다. 보통 헬멧을 착용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답답하거나 머리가 눌리기 때문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가에서 헬멧 미착용을 법으로 지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부위보다 머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꼭 착용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헬멧 미착용으로 다치게 된다면 최소 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멧을 선택하실 때는 머리가 많이 가려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라이더는 적절한 헬멧을 착용하는 게 더욱 멋스럽습니다. 제발 헬멧 좀... 두번째로는 번호판 플러스 보험가입입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보험가입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등록할 때 당연히 해야하는 건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대로 사고가 안나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 조금 아끼려다가 사고 나면 홍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거나 수쓰지 마세요. 얼마나 주행을 막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분명 끝이 좋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라이더가 많이 하는 실수 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꼭 보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차간주행과 갓길주행입니다. 일단 이건 불법입니다.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다른 분들이 딱히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걸리지 않은 것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달리고 있는데 차간주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에 위배되는 행위니까 생존을 위해서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면 난감할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과 가속과 칼치기입니다. 당연히 불법이고요. 이차보다내 바이크가 더 빠르다 병이 찐드라라는 느낌을 아주 많이 주는 친구들인데요. CC가 높든 낮든 그냥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사고가 나면 아주 위험한데요. 바이크 특성상 가속이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속도감을 즐기시는 분들 제발 후회할 지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로는 바로 공도에서의 무리한 코너링입니다. 바이크 특성상 코너나 커브길을 돌때 어느정도 놓아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바로 무리한 입니다. 자신이 오토 GP 대회에 나간 선수 마냥 이것에 미친듯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레이싱 선수들도 공도에서는 안 그럴 겁니다. 공도가 아무리 잘 닦여있다고 해도 공도일 뿐입니다.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편에서 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런 분들 서킷가서 잘 닦인 도로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더의 생존 노하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보호 좌회전 혹은 불법 유턴 차량 조심하기입니다. 주로 1차선처럼 반대편 차선과 가까울수록 많이 일어나는데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이더가 법에 걸리는 건 없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만 빼고요 하지만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피해는 바이크 운전자가 받게 됩니다 저X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피해야 돼? 라는 생각은 그냥 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이크를 탄 순간 방어운전은 차를 탔을 때보다 몇배더 해야 합니다 이유는 심하게 다칩니다. 정말 심하게요. 특히 황색 신호가 되어 빨리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반대편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 속도를 조금 줄여 방어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두번째로는 쓸데없는 경쟁 레이싱 하지 마세요. 정말 바보같은 행동입니다. 반대편 바이크와는 반갑게 손 인사를 해놓고 왜내옆 차선에 있는 바이크는 길어먹을 경쟁 상대가 되는 건가요? 만약 내 옆에 그런 놈이 있다면 니 잘났다 하면서 그냥 보내주세요. 제발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따라갔다가 둘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더 많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자 입니다. 미착용으로 법에 걸리는 것이 헬멧밖에 없기에 헬멧만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비가 물론 비싸지만 병원비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번에 사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돈을 조금씩 모으셔서 바이크 장비들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장갑, 슈트 혹은 라이딩자켓과 라이딩진, 롱부츠, 척추 보호 가방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착용해서 득이 되는 점은 사고가 났었던 선행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나는 cc가 낮아서 괜찮아 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50cc라고 사고 안나는 거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토바이의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고 자주하는 실수들은 하지 않도록 하며 노하우들은 빠르게 배우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방어 운전과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는 안전하게 탄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주는 여행의 즐거움과 설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좋은 라이더는 퍼포먼스가 좋으면서 멋있고 짧고 굵게 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이 즐겁고 길게 타는 것이 진짜 실력이 좋은 라이더입니다. 트립산터였습니다. 안녕